송주야, 어, 일단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고, 프로 와서도 같은 유니폼 입고 야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기나와에서도 같은 방 쓰면서 서로 이제 야구 얘기도 많이 하고 도움이 되는, 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어, 서로 잘 해가지고, 일본에서 같이 야구했으면 좋겠다. t h 어, 영민아, 아,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여기 온지 벌써 6년이 됐는데 이제 야구를 좀 잘해야 될것 같다 우리 이번에 잘 준비해서 어, 꼭 올해는 1군에서 야구하자 그리고 양치 좀 하자, 영민아 맨날 자일리톨로 커버하려고 하지 말고 어, 양치 좀 했으면 좋겠다 항상 고맙다, 친구야 박용민한테요 <웃음> 박영민 화이팅! 어, 일단, 뭐, 처음에 이제 들어온 지가 벌써 6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빨리 같이 하고 잘해서 일본 갔으면 좋겠고,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이제 양치 부분은 뭐, 잘 씻는데 어제도 자꾸 뭘 하더라고요. 양치 잘. 더 잘하겠습니다. 네. 성주도 좀 했으면 좋겠. <웃음> 네. 아예 잘해요, 잘해. 잘. 장난 장난입니다. 음. 음. 저는 지금 현재 룸메이트인 태우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태우랑 같이 이렇게 처음 이게 룸메이트를 쓰는데 그 방에서 생활할 때 어,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부분을 되게 잘 자기가 케어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서 조금 저도 스트레칭도 괜히 더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부분인 것 같고 태우도 저랑 같이 열심히 또 하고 있으니까 잘해서 빨리 일곱 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국민아 저한테 좋은 말만 해준 것 같아요 만족합니다 홍승환 선수한테서 도움을 겁니다 이제 대학 와서 별로 안 치는데 같이 훈련하다 보니까 승원이가 장난도 많이 치고 해가지고 귀여워가지고 승원아 작년부터 뭐 형이랑 같이 맨날 공 많이 던지고 골 봐준다고 고생했는데 마무리 캠프도 같이 못 가게 돼서 아쉬운데 원래는 같이 왔으니까 좀더 서로 서로 의쌰으쌰 해가지고 좋은 결과 내기를 바랄게 태우 형이 일단 저를 그렇게 생각해주시는지 몰랐고 태우 형이랑 맨날 이제 캐치볼도 같이 하면서 서로 이제 뭐좀안 되는 부분이나 그런 거 많이 공유하고 좀 서로 도움도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저도 태우 형한테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홍원 선수한테 우리 벌써 3년 차인데. 아직 한 번도 1군 못올라보고좀 2군에서 고생 많이 한것 같은데 올해는 같이 잘해서 1군에서 같이 야구했으면 좋겠다 좀 장난 좀 그만 좀 쳤으면 좋겠어 무한이가 엉덩이 때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엉덩이 그또좀 살살 때려야 되는데 너무 세게 때려서 많이 아파요 홍무현 화이팅! 승원이가 우선 같은 3년차인데 고생도 많이 했고 해서 고맙기는 한데 저보고 장난을 많이 친다고 하는데 저 못지않게 승원이도 저한테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제가 항상 당하는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좀 그걸 싹 빼고 얘기해서 괘심한것 같아요 제가 엉덩이를 때린다고 하는데 승원이한테 배운 거고요 좀막 계속 귀찮게 건드리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뭐 들어 잘 들어줘가지고 저한테 더 장난을 심하게 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제이형이요 같은 3년차여가지고 3년차인데 이제 곧 상무도 가고 얼마 민간인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면 좀 고생 좀 하고 장난 좀 쳐야 되는데 며칠 안 남아서 아쉽지만 몸 건강히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 아 제이형이 좀 저희끼리 먹을 때 N분의 일 하자고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긴 한데 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돈좀 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잘 산다고 할순 없는데 뭐 제가 뭐 먼저 말 꺼내는 스타일은 아니고 제대로 잘 사지 않거든요. 무언이 가만히 있죠. 그냥 살 계산할 때 가만히 절대 사지 않고 아, 한번 정도 있어요. 고기요. 요우성이 고성아 캠프 와서 조금 더 발전해서 우리가 원하는 선발 중계 마무리 라인업으로 꼭 지켜서 잘 해보자 넌 지금도 충분히 좋으니 좀더 노력하다 보면은 1선발 무조건 차지할 수 있고 우리도 더 열심히 해서 네 1선발 뺏으려고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해 우리한테 잡히기 싫으면 알았지? 사랑한다 권우야안 아... <웃음> 좋은 말 해줄 줄 알았는데 좀 서로 잘하자고 이렇게 같이 잘하자고 해줘서 너무 고맙네요 저는 현원이한테 남기겠습니다 그현아 요즘 많이 친해져서 좋고 처음 입단할 때 너랑 제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요즘에 친해져서 장난도 많이 치고 뭐, 많이 편해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요즘 옆에서 운동하는 거 맨날 지켜보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좋고 너랑 나랑 건우랑 이렇게 선발 중계 마무리 이렇게 던지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파이팅하자 사랑한다 서연아 파이팅! 어 <웃음> 아, 일단 호상이가 저한테 안 친해진 안 친해질 줄 알았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실망스럽고 일단은 뭐 지금은 친해졌으니까 되게 좋아서 앞으로도 잘 지내고 이제 선발 중계 마무리 그지세 명에서 약속한 게 있는데 그거 꼭 올해 한번 아, 나중에라도 한번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원이 한테 한번 어, 시원아 우리가 너가 먼저 나한테 고등학교 때 연락했었잖아 그때 근데 너 야철인 줄 알고 부러워했는데 지금 같은 구단에 와서 정말 좋아 앞으로 우리 더 열심히 해서 삼성에 대표하는 선수가 되자. 파이팅. 원 기억은 없는데. 어 현원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고 친해져서 좀 친하다 생각했는데 같은 팀이라서 다행이고 현원이랑 또 열심히 같이 해서 더1군에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했어요.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어 어쩌다 보니까 친해져 있어가지고 저는 시훈 형한테 보내. 어 시훈 형 신인 투수들 중에 유일하게 스물한 살인데 그래도 우리가 다 장난치는 거잘 받아주고 해서 고맙고 유일하게 왼손잡이니까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일본에 올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어 남은 캠프 동안 사고 치지 말고. 잘 마무리해서 다시 한국 갔으면 좋겠어 화이팅! 애들의 장난이 좀 심하긴 한데 그래도 동기니까 잘 봐주고 그래도 좋은 말 해줘서 고맙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박기우 고추님 저 시현이인데요 계신는 동안 많이 배우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많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건우가 선이야 뭐 심심하면 넘더라고 하나 둘셋 <웃음> 건우야 너가 너무 시끄러워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구나 근데 좀 우리의 성격까지 바뀌지 않게 해주겠 <웃음> 고노야 너가 말도 많고 장난도 많이 치고 해서 그래도 분위기 메이커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서 좀 신인들끼리 더힘낼수 있게 운동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해 고우야 유쾌하고 밝아서 너무 좋은데 넌 항상 내 이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고맙다 어.. 고노야 너가 내 친구여서 정말 행복한데 우리 교정리 끝날 때까지만 딱 친구할까? 그러면 딱 좋겠다. 건우야, 너가 너무